거의 다 침대를 만든 에스키모 이걸 만드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에스키모는 두개알 낳고 있습니다 <웃음> 그리고 에스키모는 때로 뭉쳐 다니며 고래에 괴롭힌다 아주. 에스키모 침대에 자료하면 이것이 바로 에스키모가 이기서살아남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아, 이게 빼게래요. 하이이 하이. 하이. 보여주세요.